안녕하세요. 도치 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춘천에 있는 숲 이야기 캠핑장에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숲 이야기 캠핑장 전경인데요.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트들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 하나하나 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이트가 A사이트, 숲사이트, 그리고 카라반 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캠핑장 쪽만 볼 거니까 A사이트하고 숲사이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 쪽이 숲사이트고요 숲사이트 맨 위에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위로 올라가시면 숲사이트 중에서 제일 높이 있는 8번과 9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8번과 9번이고요. 그리고 경계선은 줄 하나로 딱 거져 있는데 여기는 두 가족이 와서 사용을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리도 널찍널찍합니다. 제 생각에는 9번보단 8번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9번 위에서 보고 있는데 어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앞에 9번 사이트입니다. 9번 사이트 이렇게 파재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저기 텐트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건 데크입니다. 데크는 10번 사이트입니다. 지금 저기 데크 위에는 장박을 쳐놓으셨는데요. 지금 텐트 쳐져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텐트 두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10번 사이트 옆으로 편의시설 건물이 있는데 편의시설 건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맥주하고 비어치킨을 따로 판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편의시설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로세척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은 개수대가 있습니다. 개수대는 총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공용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도 2개가 있습니다. 시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왼쪽으로는 남자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여자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 제가 남자화장실 쪽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남자화장실이고요 어, 우선 세면대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좌변기 칸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변기 하나 있고요 어, 시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게수대 앞쪽에 이렇게 에어컨도 있는데 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이트를 보겠는데요 우선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이트가 12번 사이트입니다 12번 사이트는 제가 보니까 는 어, 차가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맞지 가 않은 것 같아요 차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둔턱이 있어가지고 차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경치가 이쪽 숲사이트는 어딜 잡으나 이 경치는 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게 13번 사이트입니다. 13번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차가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길을 두고 맞은편에 7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7번 사이트 되게 크죠 7번 사이트 거의 두가족 사이트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게 14번 사이트 고요 14번 사이트 차 출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여기 텐트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6번 사이트입니다 저기 지금 쳐져 있는 tp 텐트가 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쳐놓고도 거의 반 이상이 남습니다. 저 티피턴트 저정도 한두 동은 칠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사이트가 15번 사이트입니다. 15번 사이트 차량 이동 가능하고요 사이즈도 큽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5번 사이트입니다 5번 사이트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중간 사이트 마지막인 저기 텐트 쳐 있는 거 저기가 16번 사이트입니다 16번 사이트 데크로 되어 있고요 어, 데크 사이즈도 저렇게 터널형 텐트 하나 딱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15번에서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사이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 배경도 굉장히 멋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좌측으로 17, 18, 19번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 16번 사이트 옆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저기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19번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크기 굉장히 크죠? 앞쪽에 주차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단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쪽에 보시고 계시는 것이 18번 사이트입니다. 18번 사이트도 물론 앞쪽에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제 차가 서 있는데 저기가 17번 사이트입니다 제가 지금 좀더 높은 데로 올라와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 17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차 밑에 17번 사이트 밑으로 18번 또그 밑으로 19번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트 크기도 어느 정도 큰 편이고 그리고 거의 단독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볼수록 어,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지금 숲 사이트에서는 제가 네개 빼고 다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네개는 데크 사이트인데 데크 사이트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데크가 숲 4번 사이트입니다 데크 되게 크죠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파쇄석 구역은 따로 있어요 아마 차를 주차를 하고 나면은 이쪽은 뭐더 이상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파쇄석 구간과 데크 구간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숲 4번 옆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숲 4번 밑으로 숲 3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숲 3번 사이트도 생긴 건 동일하게 생겼고요. 굉장히 넓죠. 앞에 파쇄석 구간도 동일하게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숲 2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숲 2번 사이트도 뭐 똑같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주차공간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보시는 게숲 1번 사이트입니다. 숲 1번 사이트 굉장히 넓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숲 1번이 어 맞는지가 좀된것 같아요. 2번, 3번, 4번보다 데크가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경사는 좀 있는 편이에요. 산 중턱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경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물이 관리소 건물입니다. 저기 뭐 커피숍도 있고 뭐 피자나 비어치킨 이런 것도 구비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 샤워실이 다 저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은 저렇게 토끼도 키우고 있습니다. 토끼가 두 마리가 있네요. 그러면 은 관리사무소 쪽 화장실, 샤워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관리동의 남자화장실입니다. 어우 굉장히 깔끔해요. 좌변기가 3개가 있고, 소변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2개가 있고, 아 여기 이렇게 전경 사진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샤워실이고요. 샤워실 이렇게 락커룸 구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락커룸 구간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샤워실이 이렇게 공용으로 다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튼으로 한 명씩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잘해놓은 것 같아요. 샤워 구간은 총6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는 게 카라반 사이트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옥상에서 수영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와 수영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수영장 옆으로 저기 보이시는 게 A사이트 구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수영장 옆으로 보시는 데크가 A사이트 9번하고 10번 데크입니다. 9번, 10번. 두 가족이 와가지고 저기 9번, 10번 잡으면, 어, 여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 물놀이 구간도 딱 바로 옆에 있고 굉장히 명당 자리 같아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파세석 구간 A1번부터 A10번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A쪽 제가 내려가서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A사이트 같은 경우는 수영장 옆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A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영장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데크가 있고 A 사이트 9번과 10번 데크입니다.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상당히 넓고요. 데크 사이즈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A1번부터 A8번까지 사이트가 있는데 쭉 올라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가 A1번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A2번 사이트가 있고요.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A1번과 2번은 이렇게 줄 하나로 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A3번은 A2번과 조금 높낮이가 있어요. 얼마 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분이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나무를 기점으로 위에가 A3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A3번 사이트 물론 A 사이트는 다 자기 자리 앞에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A4번 사이트입니다 A4번 사이트 그리고 A5번 사이트하고 4번 사이트 사이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높이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보다 4번과 5번 간격이 지금 보고 계신 게 A5번 사이트입니다. 어, 6번 사이트가 위에 있는데 6번도 5번과 6번 사이에 어, 간격이 어느 정도 있네요. 높낮이가 지금 보고 계신 게 A6번 사이트입니다. 어, 사이트 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이상해서 그런가?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6번과 7번 사이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높이가 어느 정도 되네요. 아 이게 느낌이 아니라 큰게 맞습니다. A7번 사이트 지금 보시고 계신 게 A7번 사이트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텐트 두동 들어가도... 터널형 텐트 두 동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8번 사이트인데 음나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이트답게 어, 여기도 굉장히 큽니다. 어, 여기는 텐트 세 동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제가 왼꼭기의 8번에서 A사이트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A사이트 전경입니다 밑에서부터 7번, 6번, 5번, 4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지금 8번 뒤쪽으로 보는 전경인데 아, 여기도 해가 들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나뭇잎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단풍도 좀 져있어가지고 더 멋있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지금 맨눈으로 보기에도 그럼 여기까지 숙리하기 캠핑장의 모든 사이트를 한번 둘러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춘천 승리하기 캠핑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